괜처럼 머리 변형하자 안녕. 안녕하세 네. 네. 아, 머리 좀변형하자 여기 네. 아, 마당 쓰으세요이거다세요 <웃음> 자, 갈게요. 멤버들 <웃음>